러니까대고세였나 007에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 죽었잖아요. 어 지금 백날은 내가 죽었잖아. 어 007에 그거 있잖아요. 제임스 본드 있잖아요. 거기 어, 나신규신캐릭터생겼다자 신규 이번에 신규캐릭터나 저는 샤. 어 뭐야 검도 댄 건가? 우리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연이랑 검돌일 팀군님과 함께 브롤스타즈인데 그냥 브롤스타즈가 아닌 로로 아, 브롤스타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아무도 모르는 모르는 척하면 아무도 몰라. 오케이 브롤스타즈 다 아시죠? 네, 브로스타즈 인 로블록스 로블록스에서도 브로스타즈를 할수 있다라는 컨텐츠로 제가 아닌 이 사람이 촬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우리 로 로블록스 로블록스 브로스타즈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잠깐만 <웃음> 어어어 우리 그냥 로블록스토즈 같은 거 아, 싫어, 안 돼, 안 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 그래. 보고 있다고 오케이 로 브롤스타즈 어 시작해볼건데요 우리 브롤스타즈는 여러분들 다 아마 한번씩 해보셨을겁니다 저도 영상에서 예전에 해봤던 적이 있죠 일단 간단합니다 어 브롤스타즈에서 대표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쉘이었나? 쉘터였나? 아무튼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처음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게임을 하면 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런 공같은게 있거든요 저거 먹으면은 돼요. 나도 뭔지 몰라. 근데 궁금한 거라는데 아이언님 부정 스타트했어요. 어 뭐야 혼자 시작했네. 오케이 우리도 시작합시다. 자 저는 콜타 할게요. 오케이 변신. 이러면 캐릭터로 변신합니다. 오. 저는 보라돌레 할게요. 이제 다났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움직이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 캐릭터들을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요. 오. 진짜 잘 구현해놨어 그리고 또 그리고 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팀을 어, 우리 팀? 음... 아 저는 절대로 팀캐 같은걸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죽이면서 쓸수 있고 또 스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스킬들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요 자 밑에 보면 체르다 달죠? 이건 뭐야 근데? 오 뭐야 죽였다 자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귀엽다. 원하는 릭터를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짜잔 저는 이번에, 이번에... 타로하게 뭐? 귀, 귀여운 친구가 날 때렸어. 저는 이번에는 바. 니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타 스킬 뭐지? 오 뭐야 오이 스킬 님저 맞았음 저얘 고소할 거임. 어 <웃음> 제 고사합니다. 게임 캐릭터는 고사할 수 없습니다. 조만간 법정에서 만나도록 하죠 로봇 씨. 저 지금 상해 맞은 거 지금 촬영 다 됐고요. 야니따 별로 안 좋아. 니따 별로인데? 마른 님이랑 탱고 님은 어디 계시지? 이거 맵이 너무 넓어서 어딨는지 모르겠어. 님 죽일 생각을 하지 말고 게임할 생각. 아, <웃음> 어 잠깐만 시청자분들을 데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쿨. 아,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그걸로 합시다 구독권 다섯 장씩 뿌리기. 한 명은 스트리치 방송 안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오 여기... 사람들 들어오는 거봐나 일단 이거 바꿔 캐릭터 바꿔야지. 어, 와 어, 옆에 아니, 뜨는 거봐와꽉찬거 뭐. 같은데? 어 발견 누군가를 지금. 오케이 발견하십니까. 시작. 오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선물 밟으면안 되네. 오 여기 숨 깨기 능도 있네. 오, 대박! 자, 조심하세요. 갑자기, 잘해, 갑자기 죽습니다, 이제. 저기있다! t 이거 하니까 되게 고생하나. 007에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빨리! <목> 들어, 네 죽었잖아! 007에, 어. 데, 007에 그거 있잖아요. 제미스 본드 있잖아요. 아나신신 신경 캐릭터 생겼다 자 이번에 신규 캐릭터 나왔어 어 뭐야 곰돌 된건가? 죽었어 저희, 막, 막. 내가 느꼈을거임 맞아 죽었어 <웃음> 오 이거 사람 많이 하니까 재밌네 마더 덤벼러 다덤벼라다 뒤졌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내가 누군지 알아 짜심 바로 나다 체력 회복하는 거 같은 거 없나? 조심조심 이거 이게 여러분들 맵을 크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인치으로 하니까 아3인치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뭔가 맵이 썸다 약간 긴장감 있어 오케이 사타총사타총 사탄총 싸움 사타총 싸움 오케이 아자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으 아. 음. 오케이 커 백날은 백날은 죽어라! 널 잡으러 왔다! 너를 오케이. 잡으러 왔다! 저건가! 어디 지금데 어? 다들 어디 계시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딜 도망가! 일로와! 어 뭐야 옆 뭐야 옆 뭐야 옆측에 뭐. 옆측에 옆측에 아아아 뭐야 공격된 건가? 이거 누구냐 너! 아, 너, 뭐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어 검돌탱 건가? 아니 내돈 하면 나만 잡을라? 니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분들 을 죽이고 싶겠어요. 검돌탱으로 죽이고 싶겠어요. 당연히 검돌탱. 네 <웃음> <웃음> 실력 지금 무시아나 <웃음> 너무 멀려서 혼자. 이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웃음> 저기 다 저기, 저기, 저기 아다야 어, 백라로, 백라로, 좋아. 나보이다여야나 뭐야 나 뭐야 e 튜 a 삭제 이거 진사유튜 삭제 이 a 진사유튜 삭제 이거 진 e 유튜 삭제 g 거진사유튜삭 a 이거 r i r i not s s m n r e n t I'm r e 아 이거 티밍하네 진짜! 아, 티밍! 미..미안해 미, 내가 초코우유 안사왔어 미..미안해 아, 아 이거 사람들 여러분들 아, 티밍하는거 아닙니다 아..아.. 아, 어, p t s 야아..예.. 아 사람들 다 산탄하니까 이거 어떻게 안되네? 어쩔 수 없이 나도 산탄해야돼 이거 오케이 아 PTS디온..아 잠깐만..아 미안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초아 어어.. 나 딸기우유 아..아.. 일루아 일루아 일루아 일루아 일루아 커! 와아! 궁극 기가 이거구나. 쏜다. 좋아 좋아. 창에궁 어떻게 쓰냐고 물어봐요. 이거 이랑 이가두 e, 번째 스킬이고 알이 그겁니다. 아니데요 공기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름 거짓말는 거고요. 공기는 그두 손을 들고 만세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공기를 씁니다. 만세! 어, 뭐야? 쏘지? 아, 어. 아, 까비~ 아, 아깝다. 이거, 이거, 이걸 못 잡네. 자 오늘은 이렇게 로 브롤 스타이저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같이 진행을 해봤고 우리 유튜버 그리고 스트리머 분들과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확실히 굉장히 재밌게 잘 구현해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밑에다가 링크 적어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고정 댓글 또는 설명창 확인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 다음에도 더한번 블라라라라 다음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곰돌탱구님 그리고 아연 님도 인사를 들어보기는 싫구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게요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